자, 우리가 아까 전에 안면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 보안 프로그램을 어,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요. 보시면은 어, 처음에 실행이 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여기는 등록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합니다. 저에게 얼굴을 보여주세요 라고 음성을 재생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어, 아래에 있는 브로, 블록을 계속 반복을 해요. 어떠한 블록이냐면 만약에 정선아라는 사람이 인식이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정선아님이라고 음성을 재생하고 90도 인사를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이 종료되고 만약에 정선아가 인식이 되지 않았다면 얼굴을 다시 보여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. 정선아라는 사람이 인식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정선아님이 인식이 되면은 반복이 종료되면서 그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그 다음 블록은 암호를 보여주세요 라고 음성을 재생하고 그 다음에 또 아래에 있는 블록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. 실행을 계속 반복하, 반복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락이라고 되어 있 락이라고 어, 되어 있는 손동작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 모션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션을 인식을 하는 건데 어, 손동작 중에서 락이라고 되어 있는 그 손동작을 인식을 하게 되면 네 맞습니다 문을 열어 드릴게요 라고 음성을 재생하고 안녕 안녕 이라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 손동작을 락이 아니고 다른 손동작을 했다면 어, 암호가 틀립니다. 다시 입력해 주세요라고 음성을 재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어, 이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을 아, 시, 실행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전에 이렇게 보여드렸었던 동일한 블록이고요. 이 블록을 실행을 할 거예요. 실행을 할 건데. 어 지금은 처음에는 어 잠깐 여기 보시면은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. 그래서 네 먼저 연동이 되면 이제 어이 코딩을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연동을 시키지 않았을 때, 처음에 이 블루투스가 어 실행이 안 되어 있었을 때는. 코딩 모드에 진입되지 않았을 때는 이 지금 보실 보시면은 여기 블루투스가 블루투스가 어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금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. 그때는 어, 얼굴을 등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인식된 사람을 불러올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 모르는 사람을 눌렀을 때. 내 얼굴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코딩 모드로 지,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은내 얼굴이 내 등록된 사람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연동을 하면 이렇게 뜨나 봐요 그래서 연동을 한번 한 다음에 정선화로 인식을 할수 있도록 바꿔줘야 돼요 코드를, 코드를 정선화로 인식이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정선아님이라고 음성을 재생할 수 있도록 등록된 사람의 이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깔 버튼을 누르면, 먼저, 먼저 코딩 모드로 진입을 하면서 로봇과 연동 연결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연결이 되면은 블루투스에, 어, B라고 되어 있는 그게, 어, 이렇게, 빗줄, 밑줄이 안 거지고 연동이, 어,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. 이때 다시 실행, 초록색깔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코드를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작동을 시킨 다음에 했을 때제 얼굴을 보여주지 않게 되면 저에게 얼굴을, 보여주세요. 저에게 얼굴을 보여주세요라고 제가 얼굴을 보여주게 되면 안녕하세요 정선아님 하고 인사를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암호를 보여달라고 했어요. 그때 어, 락이라는 손동작이 이런 모양이거든요. 이것을 알파미니에게 보여주면 이렇게 손동작을 인식한 결과입니다. 그래서 아까 전에 손동작을 보여줬을 때 바로 이렇게 어 코딩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려요. 그 여기에서 데이터를 다시 전송을 해서 내 손동작이랑 그리고 어 기존에 락이라고 되어 있는 손동작과 비교를 하는 그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.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의 한 20초 정도의 소요시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